안녕하세요 달토끼님들 달꽃 출판사의 달디입니다. 요즘 제가 달토끼님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만개토끼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같은 날씨에는 어떤 책이 읽기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음, 요즘 같은 날씨 5월 말이에요. 근데 벌써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름이 막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날 정말 책읽기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출판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창문을 열어놓으면 아직 한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요 특히 오늘은 어,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아까 점심때 나가보니까 창문 열어놓고 커피 딱 한잔 하면서 책읽기 좋은 날이죠 근데 음, 이렇게 좋은 날 다들 바쁘게 살고 계시죠 어디 여행 갈 시간도 없고 음.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음, 요즘 같은 날 읽기 좋은 책은 여행 관련 책들입니다 음. 여행 관련 책으로 이번에 선정을 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어, 얼마 전에 저희 출판사에서 출간된 신감도소가 여행 에세이예요 음. 그래서 어, 이번 기회로 저희 책도 한번 더 소개시켜 드릴 겸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책부터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 라는 책이고 김성현 작가님이 쓰셨어요. 500여월동안 50여개 나라를 여행하고 쓰신 에세이입니다. 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달토끼님들이라면 음, 당연히 사서 보셨겠죠? <웃음> 어 사진이 되게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요즘 여행 가고 싶은데 바빠서 아직 여름 휴가 시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분들에게 을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거의 몇 페이지마다 사진과 글이 함께 실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볍게 보기 편하실 것 같고 또. 어, 감성 에세이라서 공감 가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작가님이 25대 여행을 하셨던 그때의 바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딱 어, 20, 30대 젊은 분들이 공감 갈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쓰신 글들이라서 지겹지가 않다고나 할까 다양한 에피소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사진들도 많이 들어있어서 읽으시면 재미도 있고 또 감동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 저희 책을 우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책한 곳만 추천하면 다른 작가님이 섭섭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성현 작가님만 신경 써주냐 할수 있기 때문에 여행 에세이를 쓰신 또한 권의 책을 들고 왔습니다. 김민수 작가님의 책이고, 어,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보다 훨씬 더 전에 나온 책이에요. 일상의 파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일상의 파괴라는 책은 쿠바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어, 근데 우선 안에 구성은 흑백으로 되어있어요. 좀 쿠바하면 색감이 화려한 나라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조금 반전 매력으로 흑백 사진이 실려있답니다. 흑백 사진이 실려있고 안에 귀여운 일러스트도 들어있는 책이에요. 흑백만 있냐 그럼? 어, 아닙니다. 뒤에 특별 페이지로 쿠바의 다양한 색감이 담겨있는 이런 사진들이 들어간 페이지도 있어요. 그래서 쿠바가 어, 요즘 TV에서 트래블러라는 프로그램도 방영되고 되게 핫했잖아요 한동안. 어, 그래서 쿠바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어, 요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음, 이 책은 음, 읽으면 어떻게 보면 음, 사랑? 사랑 이야기가 베이스가 된 책이고 이 책이 특별한 거는 김민수 작가님이 음, 시나리오 작가님이세요. 최근 연극 공연 그 작품도 쓰셔가지고 음, 얼마 후면 6월 초에 그 연극 개봉 개봉이라 그럽다요 개막 개막하기도 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문체가 되게 시나리오 작가님이셔서 되게 독특하고요. 그리고 에세이인데 약간 소설 시나리오적인 성격도 가미된 에세이예요. 그래서 소설과 수필, 중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출판사 책만 소개를 하고 끝나면 <웃음> 어, 말이 안 되죠. 광고하는 광, 영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광고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두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한 권은 요거는 제가 구매한지 좀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띠지커버를 어, 벗겨버려가지고 어, 앞표지에 제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책 등을 보면 제목이 보입니다.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라는 책이고요여기 안쪽에 보이네요. 독일화에.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김동영 작가님의 책이에요. 음, 이 책도 되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에세이여서 음, 술술 읽히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도 마찬가지로 안에 사진이 되게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어, 읽기 되게 편했고, 그리고 이 배경이 미국이었어요. 미국이라 저는 미국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미국을 약간 간접여행하는 느낌도 들었고, 음, 또 이, 어, 이분이 음악적으로 되게... 음,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아실 건데 그래서 그런지 문체라든지 이런 게 되게 감성적이고 음, 뭔가 노랫말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진도 전문가 못지않게 뭔가 느낌있는 필이 엄청 담긴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진이 되게 마음에 드셨나봐요. 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양을 표지에도 쓰셨더라고요 음, 이런 거는 본인인가? 여기 음. 사람이 있는데 본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셨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책이에요. 음. 걷는 하정우.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어, 연예인이십니다. 하정우 배우님이 쓰신 책인데 음, 그 연예인이신데 걸어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신대요. 어, 평소에도 걸어서 어,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시다면 걸어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고 여행도 걸어다니는 여행을 많이 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음, 관심이 있어서 음, 관심이 가서 사게 되었습니다. 유명하신 분이 낸 책이라서 그런지 어, 내자마자 어, 순위권에 오른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저는 아무래도 출판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책을 읽을 때 약간 편집적인 측면도 되게 많이 보는데 어, 요즘 스타일 편집을 딱 했어요 어,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이라서 디자이너를 요즘 잘나가시는 분으로 쓰셨겠죠? 그래서 그런지 되게 책 디자인이 힙해요. 요즘 책 디자인 중에 유행하는게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큰 글자로 이렇게 쓰는게 유행이에요. 이런 페이지를 만드는게. 음, 그 이유는 이런 특별, 특별한 페이지를 만들음으로 인해서 약간 인증샷? 인증샷용 페이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책에는 그런 페이지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글은, 어, 이 글도 되게 읽기 편해요. 하정우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하정우 작가님이, 어, 말하듯이 쓰는 듯한 느낌? 음, 그래서 되게 읽기 편했고, 아, 뭐, 연예인,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잖아요? 엄청 유명한 연예인도, 어,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음, 특벌하지 않고 평범하구나, 어떤 부분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읽었었어요. 그리고 뭐, 사진이 근데 뭐 엄청 빼어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아무래도 사진 전문가는 아니실 테니까 그렇지만은 되게 유명인들하고 찍은 사진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그래서 보는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요 지금 딱 펼친 페이지가 추신수랑 찍은 사진이 들어가 있는 페이지네요. 그럼 뭐 에피소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도 가미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하정우씨 팬이라면 읽어보면 좋을 책일것 같기도 하고 또 저는 뭐 엄청 팬은 아니지만 영화를 좋아하긴 해요. 이 연기를 잘 하셔서. 그래서 사기도 했고 또 유명인이 낸 책은 뭔가 다를까? 어떨까? 해서 이런 궁금증에서 솔직히 사게 됐어요. 그런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행 에세이를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떨까, 요즘 같은 날씨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또뭐 하나, 그럼 여행 에세이 말고 또 다른 장르 없을까요? 라고 하셔서 또추천드리 요즘 같은 날씨에 읽을 만한 책해서 제가 생각났던 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들을 추천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일본 작가님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일본 특유의 그 문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일본 책은 약간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오쿠다 히데오 작가님은 음, 문체가 되게 유쾌하다거나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오쿠다 히데오님 작가님의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읽으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유쾌해지는 책일 것 같아서 오쿠다 히데오님의 소설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오쿠다 히데오님 책을 제가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사무실에는 없더라고요.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책을 실물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읽은 책 제목을 소개해드리면은 어, 오쿠다 히데오님에서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던 책은 공증근에라는 책이에요. 되게 재미있고 음, 그 책을 처음으로 읽어서 제가 오크다 히데요님 책의 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꼭추천드리고요그책 읽고 나서 제가 남쪽으로 튀어, 면장선거, 오수다, 그리고 팝스타 존의 수상한 효과, 걸등쭉 읽었어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제가 오크다 히데요님 책을 못 읽었는데 이런 책들을 읽었고, 이런 책들이 벌써... 2006년, 2007년 이럴 때 나온 책이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내가 늙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요번에이 영상 준비하면서 찾아보다가. 음, 그리고 근데 최근까지도 되게 활발히 그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최근에 나온 책을 찾아봤더니 양들의 테러리스트라는 책을 출간하셨더라고요. 2019년 5월 17일에 엄청 따끈따끈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저도 구매 버튼을 지금 누르고 왔습니다. 조만간 도착할 것 같아요. 읽어보고 이것도 따로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읽기 좋은 책은 여행 에세이랑 첫 번째 제가 추천해 드리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다이 대오님의 유쾌한 소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다음으로 망개토끼님의두 번째 질문을 어, 알려드릴게요. 망개토끼님이두 번째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저한테 어, 달디님은 어떤 장르의 책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딱히 장르를 가리는 편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음. 그리고 조금 약간 강박적으로 어, 책을 하나 딱 펼치면 아, 너무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읽어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음, 자존심이 상한달까? <웃음> 그래서 뭐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느끼더라도 끝까지 읽는 편이에요. 음, 그래도 뭐 장르를 가리지는 않지만 좋아하는 장르는 확실히 있습니다. 음, 저의 최애 장르는 음, 판타지 소설과 추리 소설입니다. 둘 중에 뭘더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음, 판타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는 판타지 장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판타지랑 추리소설이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음 판타지에서는 뭐 유명한 판타지 소설, 뭐 반지의 제왕, 뭐 나니아 연대기, 해리포터 이런 걸다 읽었고요. 뭐한번 읽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읽었고, 영화도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뭐 음, 제가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막 용이나 마법사, 검사 이런 게 등장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판타지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제가 근데 최근 나온 판타지 장르 소설이나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 이쪽으로 어, 관심이 있으셔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 그러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진짜 저 사서 보려고요. 그리고 어, 판타지 쪽 영화도 좋아하고 뭐 드라마 외국 드라마 이, 미드 같은 것 중에 약간 판타지 소설 성향이 그런 섞인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 왕자의 게임을 너무 보고 싶어요. 저 진짜. 그거 추천 주변에 추천도 진짜 많이 했고 어, 특, 특히 저희 아빠가 어, 엄청 추천하고 계십니다. 진짜 인생 그거다 해가지고 꼭 추천해서 보라고 하셨는데 음, 제가 그거를 보면 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보고 있는데 진짜 기회가 되면 그거는 꼭 보고 싶고 그거 말고 다른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어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 달디가 그렇다면 추천해주세요 제가 꼭 찾아서 보겠습니다. 어, 또 제가 판타지 소설하고 좋아하는 장르가 추리소설을 좋아한다 그랬죠. 추리소설은 어떤 책을 좋아한다기 보다는 추리소설 같은 경우에는 작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이 작가님의 책 해가지고 또그 작가님을 좋아하게 되면 그 작가님 책만 쭉 파는 편이에요. 어, 그래서 어, 추천을 드릴만한 작가님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음, 아, 판타지적 요소가 들어간 그런 작가님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님의 책을 좋아해요. 음,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꼭이 추천하지 않더라도. 음, 어, 근데 또 제가 추리소설 음, 중에서 조금 싫어하는 추리소설 장르는 약간 공포가 섞인 추리소설 이잖아요 추리소설인데 뭔가 약간 스산한 그런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귀신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귀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이 나오는 장르를 별로 안좋아요. 해 그래서 제가 공포영화도 어 스릴러 영화를 보는데 귀신이 나오는 그런 공포영화는 못봐요. 근데 또 특이하게도 뭐 드라큘라나 어 늑대인간, 좀비 이런 또 판타지형 요소 그런 거는 또 되게 좋아해요. 강시 이런 것도 좋아하고 어 되게 좀 귀신이 좀 모호하긴 한데 음 어쨌든 제가 귀신은 무서워한다. 그래서 추리소설 중에서도 약간 이런 공포적인 요소가 섞여있는 미스테리한 요소가 섞인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추리소설 작가 중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님 말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가님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죠 어, 에드거 엘렌포와 아가사 크리스티 아서 코난 도이 이렇게 세 분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고전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추리소설은 요즘 활동하시는 작가님들 보다는 음, 옛날 작가님들을 되게 좋아하고 또 많이 봤어요 음, 또 어떻게 보면 요즘을 제가 추리소설을 많이 못 읽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작가님들잘 이렇게 오늘 만개토끼님 덕분에 음 제가 좋아하는 장르랑 또 요즘같은 날씨에 읽기좋은 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요 어, 어 이렇게 그냥 짧게 끝내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장르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어, 어 핑계면 핑계죠.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못해요. 여러분, 어, 또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출판사 사장하면은 책을 막 엄청 많이 읽, 읽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부끄럽게도 근데 엄청 많이 읽지는 못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강제로라도 읽으려고, 어, 몇달 전까지는 독서 모임도 나가고 했는데 그 독서 모임이 시즌마다 열리는 독서 모임이어서 시즌이 끝났어요. 독서 모임이 요즘 모이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제 저희 달꽃 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독서 모임을 만들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하고 또안 모여서 아직은 현실로 구현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책을 좀잘못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음, 시중에 출간된 책은 잘못 읽지만 책을 많이 읽어요. 무슨 책을 많이 읽냐면 원고 투고온 책들. 일주일에 뭐 거의 하루에 뭐 두세 개씩 투고온을 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만 지나도 막 투고온 원고가 막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 그 투고온 원고를 저는 다 읽는 편이라서 그 투고온 원고를 읽다 보면 일주일이 다 갑니다. <웃음> 그래서 미출간된 도서를 먼저 읽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다양한 책들을 읽게 되는 음 지만 말을 할 수가 없는 왜냐면 출간된 도서가 아니니까 아직 또 저희 출판사에 출간될 것도 아닌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웃음>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그런 책들도 있지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 미출간 투고 온거이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러면 뭐 출간된 도서는 잘 안읽냐? 못읽냐? 그렇지만 그것도 그렇,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또 항상 틈틈이 읽는 책 분야가 있는데 음.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읽으려고 노력하는 책 분야가 있어요. 음. 그거는 자기계발서 분야인데요. 음. 음,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스스로 약간 채찍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기계발서를 되게 좋아하고 또자기계발서를 통해서 출판사를 운영하는데 아이디어도 얻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걸 통해서 약간 다잡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책상 근처에 있던 자기계발서 다섯 권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자기개발서는 연초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어, 주변 분들도 연초에 되게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어, 저도 연초에는 자기개발서를더 많이 읽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틈틈이 생활하면서 자기개발서를 읽으면 음, 마음이 약간 저는 좀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어, 힐링 에세이도 힐링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약간 힐링 에세이의 감성적인 부분을 치유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은 뭔가 이성적으로 정리도 되고 그 감성적으로는 약간 뭔가 사회적으로 다쳤던 부분 이런 것들을 사회생활을 통해서 다쳤던 부분이 치유되는 느낌? 그런 걸 많이 저는 느끼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2억 빚을 진 4개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이것은 되게 오래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린 책이기도 해요 근데 아직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펼쳐보는 책인데 음, 고이케 히로시 책인데요 이분도 유쾌하신 문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가볍게 읽을 수 있고 또 약간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와 있어서 요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건 제가 한번 그때 시점이라는 팟캐스트에 나갔을 때 우리가 함께 시점이라는 팟캐스트에 나갔을 때도 소개시켜드린 책이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제가 가장 최근에 산 책이에요 머니라는 책이고 어, 요것도 아마 자이리발사 순위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순위권에 그 당시에 있었고 이거는 직관적인 책인 것 같아요 되게 직설적이고 직관적인 책 그래서 읽기 되게 편한 것 같고 또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걸딱 집어줘서 어 맞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 라는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 괜찮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여러분도 어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제목이 되게 혹해서 산 거거든요 머니, 돈 제가 돈을 되게 좋아해요 <웃음> 솔직하죠? 음. 돈을 되게 좋아해서 책 제목 보고 어? 끌리는데 해서 산책이거든요. 부의 머니, 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 생각을 정립해주는 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든 책이었어요. 위대한 성공의 시장, 바보 같은 생각의 힘. 이 책은 지금 제가 읽어 본 책은 아니고 읽어 보는 게 어떠냐고 추천받은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 읽어볼까라고 생각하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택 표시가 돼 있죠. 엄청 많이. 사실은 남편이 읽었던 책이에요. 남편이 나름 이 책을 읽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뭔가 택을 엄청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을 따라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책은. 백만장자 시크릿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되게 제가 되게 오래전에 산 책이에요. 그래서 하얀색 책 표지임에도 불구하고 놀이끼리 해졌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얼마 전에 물이 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젖었나봐요. 책 안에가 약간 그물 젖어가지고 색깔이 막 변화됐거든요. 지금. <웃음> 어, 제가 근데 오래전에 산 책인데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쪄드려 봤더니 제가 막 여기저기 밑줄을 엄청 많이 꺼놨더라고요 음, 나름 마음에 들게 읽었, 읽었나봐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읽은 책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어, 꼼꼼히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음, 한번 챕터 한 부분 읽어드릴까 해요. 음. 이제 경제청사진을 부자답게 그리자 는 책본데 여기 부의 법칙이 나와있더라고요 모든 변화의 일차적인 단계는 인식이다. 자신을 지켜보라.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 습관과 행동, 게으름까지 다 관찰해보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신을 들여다보라. 자신을 연구하라 라고 써있고 제가 여기에 예쁘게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음이 말을 보니까 음 되게 마음에 들어 가지고 다시 읽었는데 또 새롭네요 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라는 이 말이 되게 무섭고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또이 시간을 계기로 이거를 또 우연히 펼쳤는데 읽게 됐으니까 음, 다시 한번 나를 다잡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서를 다 이런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사서 쌓아두고 틈틈이 이렇게 펴보고 읽어보고 또 다시 다잡고 이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자기계발서를 그리고 아마존의 라는 책을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마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산 책이에요. <웃음> 딱히 이유라고 할... 거창한 이유가 없어서 조금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 부끄부끄한데 음, 아마존 유명하니까 읽으면 사업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산 책이었고 생각보다 뭐 그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음, 음, 기본적인 음, 아마존 경영 전략에 대해서 써 있어서 어, 약간 내가 사, 운영하는 사업체랑 좀안 맞는데라는 생각도 들면서 읽기도 했는데. 그래도 대단한 저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요것도 한번 어 제가 막 요거는 또 접어놨네요 막 접어놓고 막 여기 보이시나요 열심히 읽은 흔적 접어놓은 책 페이지를 우연히 펼쳤는데 딱 펼쳐져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 열정 넘치는 직원들을 얼마나 끌어들이고 붙잡아 들수 있느냐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원들은 반드시 주인처럼 생각, 아니 실제로 주인이어야 하겠죠. 제프는 스톡옵션처럼 직원들의 금전적인 이득과 회사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보상정책을 구축했다. 라고 써있습니다. 음. 이런 거를 사장 마인드로 가지고 있으면 좋죠. 직원들의 금전적인 이득과 회사의 성장을 연결시켰다. 라고 하면 음. 근데 이게 아마존의 성장 비결이라고 써 있으니까 저도 어, 이런 거를 참고해서 우리 출판사 직원들에게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입주를 그은 것 같습니다. <웃음> 근데 제가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면인식장에도 있고 이름도 잘 기억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억력이 안 좋아서 책을 읽어도 자꾸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문장이라든지 읽었을 때 되게 감명, 마음에 와닿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해둬요. 그래서 책, 그 책상 그책 옆에 이렇게 내, 항상 냅뜨고 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떠들어 보면 또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고 또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계발서를 그런 면에서 좀 좋아하고 또주 옆에 주변에 많이 두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제 책상 옆에 있는 자기개발서 다섯 권이었습니다 자기개발서는 약간 제가 모으는 취미가 있어서 어떤 책이 좋다라고 추천드리기는 좀 애매해요. 이책 보고 하면 뭐 변화됐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자기개발서를 많이 읽어보니까 얘기하고 있는 게 되게 많이 비슷해요. 이 책에서 얘기했던 거를 또이 책에서도 얘기하기도 하고 음 거의 뭐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말을 다르게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슷하다 일맥상통하는데 그렇게 자기발서 여러 권을 계속 사뭐냐라고 한다면 은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 문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읽을 때마다 저, 저한테 마음에 확 와닿는 부분이 좀다르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모으는 것도 있고 또 모아두고 또 언젠가 또 지금처럼 이렇게 펼쳐봤을 때어 이런 문장이 있었었지라고 하면 또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문장인데 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딱받아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권을 사 모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발선는 어떤 한 권을 딱 추천드리기보다는 자기발선를 그냥 읽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책한 권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발사라는 그런 영역을 읽어보면은 음 뭔가 특별한 변화라기보다는 음 내가 살아가는데 좀더 약간의 도움을 준다고나 할까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자 마지막으로 자기발사 파트의 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로써 오늘 유튜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만개토끼님 덕분에 어, 제가 읽고 있는 요즘 읽는 책과 또제 관심있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음, 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책 중에 저도 아직 못 읽은 책들 있었죠. 그런 책들을 읽고 저도 나중에 꼭후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저한테 궁금하신 점 또는 출판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 뭐 여러가지 책에 궁금한 점, 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지금처럼 제가 영상, Q&A 영상을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센스있는 우리 토끼님들이랑 있지 않으셨죠?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